스릴 넘치는 엑소시즘과 화려한 구마 액션, 그리고 블록버스터를 방불케하는 멋들어진 최첨단 무기까지 오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화 속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쳐주셨던 테마 관련 전문직 종사자분들을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2부작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들은 어린 시절 과자로 만든 집에 들어갔다가 마녀에 이용할 양식이 될 뻔한 뒤 가까스로 마녀를 태워 죽이고 뜻밖의 소질를 발견. 본격적인 마녀 사냥꾼의 길로 접어들게 된 현실 남매. 아니 판타지 남매였죠. 영화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에 등장했던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본래는 그림 형제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영화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남매가 유명한 마녀 사냥꾼으로 성장했다는 흥미로운 설정을 더해주었는데요. 오빠인 헨젤은 샷건을 주무기로 장착 마녀들에게 근접해서 헤드샷을 마구 날려대는 화끈한 액션을 선보이게 되며 그레텔은 신박한 최신 기술들이 패치되어 있는 석궁을 사용하면서 헨젤과 함께 화려한 팀워크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일단 주력 무기가 그렇다는 거고 영화에서는 더욱 다양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한층 화끈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들을 펼쳐주었었죠. 한편 극 중에서는 팜케 이안생이 열연한 대마녀 뮤리엘이 메인 빌런으로 등장. 뚜렷한 개성을 가진 마녀 군단을 이끌고 헨젤과 그레텔 남매에 대적하게 되는데요. 남매가 각종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아이템 의존형 헌터였다면 마녀들은 지팡이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박력터지는 파이어볼을 시전하는 등좀더 고전적이지만 확실히 마녀스러운 모습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mtv 영화답게 스타일리시한 감각이 돋보이는 킬링타인용 영화였구요. 오늘은 정말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퇴마사 로 알려져 있는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꽃중년 음향사죠 무려 여우의 자식이라는 스펙타클한 탄생설화의 주인공 아베노 세이메이입니다. <놀람> <놀람> <놀람> 원령들의 저주와 요괴의 출몰로 온갖 이벤트가 난무했던 헤이안 시대. 왠지 성류를 좋아할 것 같은 미중년의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는 히로마사라는 순백의 궁정관리인에게 픽업되어 황실소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마치 모든 곳이 제집 안방인 양 이보다 더 편해 보일 수 없을 만큼 여유가 넘치며 음향사들의 대장격인 음향도의 말조차도 곱게 씹어 삼킬 만큼 싸가지 아니 오만한 태도가 뿜뿜했던 이 남자 하지만 그 실력만큼은 당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요 식신이라고 하는 종이 인형들을 이용해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은 물론 음양도와의 주술 대결에서도 가뿐하게 승리를 거두는 등 매우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한편 음양사에서는 다루고 있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다양한 요괴와 오니들이 등장하여 쏠쏠한 볼거리를 자아내는데요. 이들의 맞서는 세이메이의 신박한 테마 주술을 보는 재미야말로 이 시리즈의 진정한 백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몸쓰는 데는 영 소질이 없었는지 도손과의 마지막 결투에서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우아한 액션씬을 선사 말 그대로 나비처럼 날아서 사뿐하게 나뒹굴어버리는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편에서는 아예 이러한 점을 전면으로 내세워 본격적으로 댄스계에 진출한 세이메이의 우아한 자태를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과는 또 다른 느낌의 색다른 오리엔탈 판타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세이메이 아저씨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설정만 놓고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또 있나 싶을 만큼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캐릭터인데요. 다음은 뱀파이어 헌터로 거듭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링컨은 오브 더피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외치며 흑인 노예 해방에 힘썼던 미국의 위인 중한 명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그런 위인께서 무려 도끼를 들고 흡혈귀들의 맞박을 후려가는 슈퍼 아크로바틱한 뱀파이어 헌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알고보니 세종대왕이 택견으로 천녀귀신을 때려잡는 귀신사냥꾼이었다 카더라. 뭐 그런 느낌인거죠. 게다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교묘하게 흡혈귀들과 연결시키면서 사실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남쪽을 장악한 뱀파이어로부터 노예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설정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 이정도면 정말 갈 때까지 간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참고로 이 작품은 영화 원티드로 스타일리시한 액션 연출을 선보였던 팀무르 베크만 베토브 감독의 작품으로서 확실히 액션 쪽에 화면 빨 만큼은 이게 바로 눈뽕이다 싶을 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오마이갓! Oh 대신 영화의 재미를 잃었습니다. 솔직히 링컨이 도끼질하는 장면을 제외한다면 딱히 남는 게 없는 영화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쯤에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냥 이런 캐릭터도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컨조링 시리즈에서 매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퇴마계의 인꼬 커플이죠. 미국의 카톨릭 퇴마사이자 초자연 현상 조사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워렌 부부입니다. 역능력자인 로레인과 그녀의 남편 에드워드 워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퇴마사 부부는 카톨릭의 공인을 받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엑소시즘을 행해온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컨저링 1, 2편에서 다루어졌던 사건들 역시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에서는 이처럼 멀쩡하던 의자가 뒤집어지며 천장에 달라붙는다던가 그림이 살아나서 나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 만풍 놓으시고 오늘 불 끄고 혼자서 주무셔도 괜찮으시겠죠? 어쨌든 워렌 부부는 비교적 전통적인 카톨릭 구마 의식을 행하는 엑소시스트로서 귀신을 상대로 무쌍을 찍는다던가 하는 액션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극 중에서는 아내인 로레인에게 특별한 영감이 있다는 흥미로운 설정이 추가 남편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예지하기도 하는 등 영화에 막깔라는 MSG를 가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설정해놨는데요. 악령들의 비주얼 역시 영화적 허구와 상상력을 총동원한 박터지는 면상 디테일을 자랑하며 관객들의 멘탈을 격파, 이후 개성 넘치는 악령들을 이용한 컨저링 세계관까지 조성되면서 에나벨과 발락같은 네임드 악마들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컨저링 3편이 또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에도 각잡고 기다려보기로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리나리 개나리 같은 노란색 도복을 입고 목범과 부적으로 주무장한 모산술의 달인 다음은 중국의 퇴마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영화 강시 선생 시리즈로 유명한 도사계의 레전드 영완도사입니다 사실 영완도사라는 이름은 일본 개봉 당시 사용되었던 일본식 명칭으로서 극중에 나왔던 본명은 무려 임구라고 하는 알고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요 평소에는 동네 사람들의 묘자리 등을 봐주며 비교적 평범한 풍수사로 지내고 있지만 당시나 요괴가 출몰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 퇴마사로 변신 각종 무기와 도구들을 사용해 파이팅 넘치는 퇴마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는 퇴마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이 진정한 감상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부적을 사용해 강시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찹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가 하면 달빛을 흡수시킨 동전검이라던가 검은 개피를 먹인 먹줄 등 정말 별의별 희한한 아이템들이 등장하여 5만 가지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었죠. 참고로 영화 속 도사들에게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언제나 두 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개그 담당 한 명과 무술 담당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가며 한 번씩 사고를 쳐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그 뒷처리는 항상 우리 도사님 몫이었죠. 어쨌든 화려한 무술 액션과 호러 장르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아찔한 개그를 통해 큰 웃음까지 선사해주셨던 강시영화의 도사님들. 이제는 영화 속에서 거의 볼수 없는 캐릭터가 되어 아쉽긴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여기 곳곳에서 출몰하는 유령을 사냥하며 시민들을 구하는 4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피터, 레이, 이건. 그리고 알바생 윈스턴으로 구성된 전대미문의 유령 사냥팀 다음은 이반 라이트먼 감독의 1984년작 고스트 버스터즈입니다. Exactly as I say. Get ready. Ready? Get 초심리학을 연구하는 세명의 과학자들이 휴대용 핵무기를 장착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유령들을 압사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육회 상회 통쾌한 영화. 물론 보수가 좀 세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정직원이 3명에 알바가 둘씩이나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줘야겠죠? 어쨌든 이들은 과학자라는 본업에 걸맞게 프로톤팩이라는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일단 포획광선을 쏴서 유령을 붙잡아두고 그 아래로 트랩을 던져 매몰차게 감금시켜버리는 매우 사이언티픽하면서도 시스테마틱한 유령 퇴치 기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은 유령은 본부에 있는 저장장치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장치가 무려 전기로 작동되는 방식인지라 행여라도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자칫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장치였다는 것이었죠. 아무튼 이 작품에는 정말 다양한 유령들이 등장하여 당시 꼬꼬마 어린이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아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주었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먹개비로 더 유명하죠. 액체괴물의 원조 슬라이머부터 시작해서 반짝거리는 쫄쫄이 의상이 인상 깊었던 수메르의 파괴신 고우저 고우저의 또 다른 형태였던 스테이퍼프트 마쉬멜로맨과 왠지 비호감인 외모로 누나를 따갑게 만들어 주었던 마법사 피고 그밖에 단역들까지 포함하면 와 정말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이후 흥행 대박을 치게 되면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리얼 고스트 버스터즈가 제작되기도 했었고요 2016년에는 멤버 전원을 여성으로 교체한 리메이크 영화까지 제작 물론 영화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했었지만 리메이크는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 재밌게 봤습니다. 게다가 원년 멤버들의 까메오 출연이라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무튼 보스트버스터즈는 여전히 저에게 최고의 영웅들로 기억되는 분들이시고요 아마 앞으로도 마음 한편에 계속 그렇게 남아계실 것 같습니다. 자 테마사 특집 1부에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은 바로 이분인데요 다음은 DC 코믹스의 다크 히어로이자 오컬트 액션의 살아있는 전설 영화 콘스탄틴의 존 콘스탄틴입니다. 천천적으로 악마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 콘스탄트는 오로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악령들을 퇴치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명을 가진 퇴마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늘상 담배를 달고 다니는 헤비 스모커로서 결국 그로 인해 폐암 말기에 걸려있다는 꿈도 희망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암튼 누가 봐도 100% 노렸을 것 같은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어 이거 혹시 금연 홍보 영화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감상에 방해가 될 정도도 아니었고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무튼 영화는 화려한 액션과 오컬트 장르의 절묘한 조화로 이쪽 장르의 팬이라면 마냥 좋아서 푸처앤섭하며 날뛰실만한 장면들이 많은데요. 소녀의 몸에서 악마를 뽑아낸 뒤 거울 속에 봉인하는 화끈한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검은 고양이와 눈싸움을 벌이며 지옥 방문 티켓을 끊는다던가 유황천을 불태워서 인간계에 출몰한 악마들을 단체로 역광광시키는 등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게 신나고 아드레날린 터지는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영혼을 노리는 루시퍼에게 하늘로 승천하며 홀리 포크를 날리는 장면은 진짜 콘스탄틴이 아니면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었죠. 아무튼 흥미로운 소재와 다양한 볼거리 거기다 금연 홍보효과까지 갖추고 있는 두루두루 아름다운 작품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키아노리브스의 멋진 자태 감상하시면서 테마사 특집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2부 예고가 등장하니 끝까지 봐주시고요. 다음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